예, 저 예진아빠입니다. 그, 방금, 그, 연금보험 기대 가입하기, 그,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지금 2탄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처음에 상품을, 내가 방향을 잡고 나면그 다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장기간, 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라.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 변인연금 10만원, 연금 대출 총 10만원에서 나는, 월급이 200만원이니까는, 10%인 20만원이 나는 적당하겠다.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사가 50만원씩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신하다고해고 해가지고 50만원 덜컥 가입하게 되면 은 고객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 정했다 그럼 가입금액 정하고 가입 완료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자동이체일이 5일이다 그러면 5일씩 10만원 빠져나가고 10만원 빠져나가고 또 다음부터 5일 10만원 빠져나가고 10만원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년 20년 꽉씌었어요 연금 받는 거 물론 이것도 좋지만은 사실상 연금 10만원만 해서는 나중에 연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금액이 작아요. 노후 대비하기에는 그쵸? 그렇죠? 어차피 내가 이때 노후에 받아, 받는다고 아받 하면은 나 혼자 먹고 쓰는게 아니라 나랑 배우자랑 같이 연금을 써야다는 얘기죠. 나한테 들어오는 연금으로. 즉내 연금으로 우리 2인분의 노후자산을 형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10만원 10만원 한 달에 20만원 씩0만원 꼬박꼬박 해서는 굉장히 노후에 집꼬리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만원 10만원 이외에 별도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을 자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 납입 추가 납입이 갖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여기 변인연금이든 연금저축 보험에는 사업비라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변인연금 10만원 하게 되면은 이 10만원이 다 펀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지고 9만원 정도가 펀드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게 20년 동안 쌓이다 보면 여기 안에 설계사 수당도 다 들어가고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굉장히 낮아져요 사실상 추가 납입 10만원 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2,500원 밖에 안 뛰어요. 아까 여기는 만원 뛰는데. 그래서 추가 납입을, 추가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뛰어진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추가 납입을 자주 하는 게더 이득이 있죠. 그만큼 수수료가 적게 뛰어주니까 많은 돈이 펀드에 투입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쌓이다 보면 수익률이 올라갈 테고. 결론적으로 일반연금이든 변액연금이든 연금저축보험이든 추가 납입을 자주 하면 할수록 20년 동안 그게 누적되다 보면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가 납입이 생명이다. 그래서 어, 추가 납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어, 설계사들이 연금 설명할 때이 추가 납입은 설명을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객들한테 추가 납입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설계사가 예를 들면은 50만원짜리 연금을 갖고 왔어요. 만약에 5 0만원에 가입을 하시라고 근데 추가납입 설명했어요 그리고 추가납입 장점도 설명했습니다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기본 50만원 내는 것보다 사업비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뛰어진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 그러면요 또 50만원 계약 안하고요 20만원짜리 계약을 하고 30만원은 추가납입 할래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설계사 입장에서 50만원 계약할 거 20으로 확줄여렇죠 그래서 추가납입은 고객한테 굉장히 설계사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고객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간은 좀 자유한 게 낫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연금저축보험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한 달에 120만 원 투자하는 셈이죠.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현재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 무려 280만 원 정도가 모자르죠. 소득공제 못 받게 되죠. 그러면은 28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다니 280만 원만큼만 추가 납입을 해라는얘기죠 이해되시죠? 추가 납입. 그래서 이, 이 추가 납입은 어차피 소득공제니까 연말 정산하기 전에 한, 한꺼번에 280몰아서 내도 되고 아니면은 50만 원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내다가 맨 마지막에 80만 원씩 한 번에 내서 이렇게 나눠서 하, 이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어, 사실상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 이자 복리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얼, 그냥 추가납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연금이든 연금자축보험이든 은행 이자 복리로 불려지기 때문에 추가납입 타이밍이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추가납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변액연금이에요. 변액연금은 추가납입을 아무 때나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변액연금의 기본적인 펀드에 투자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은이 돈으로 펀드매니저가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가 주가가 오를 때 매수하는 게 낫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란 얘기예를 들면 내가 마트에서 인절미를 사고 싶은데 인절미가 한 팩이 만 원이에요. 비싸죠? 그만 원짜리 갖고는 한, 한 팩밖에 못 사는데 여기 이제 이 떡가게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5천원으로 타임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만 원을 들고 가게 되면 두 팩을 사잖아요. 결론적으로 떡값이 만 원에서 5천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주식이 반토막 됐다는 얘기예요. 50%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내가 그 구매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데 사가지고 다시 이거를 7천원에든8천원에든 다시 대팔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주식투자의 주식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가가 쌀 때,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결론적으로 추가나입은 주가가 높을 때가 떨어질 때즉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일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변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연금이랑 연금대출보험은 가입하고 나서의 관리가 별로 중요하니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변인연금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하고 관리는 딱한 개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납입 자주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럼 내가 주가가 떨어지는지 언제 아느냐? 지금 그... 보통 저같은 경우에는 제 고객분들한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 문자나 전화를 다 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주가가 어제보다 50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 장이 마감하기 전에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면그 고객분들이 제가 그 추가 납입 타이밍을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리면은 고객분들이 여유자금으로 전액연금에 추가 납입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도 알려드리는 얘기죠 왜? 저 역시 변인연금을 하고 있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추가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인연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가입하고 나서 그냥 끝입니다. 고객이랑. 더 이상 연락을 안 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 추가납입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해드린다는 얘기. 그리고, 그, 종종,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 시세도 계속,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정보도 계속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연금 노후대비는 은행 적금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도 연금이 있지만 유일하게 연금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는 보험사 연금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은 보험사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비과세 연금이 있고 소득공제 연금이 있다. 비과세 연금은 소득공제가 안된 대신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고 소득공제연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연금을 때 5.5% 세금을 띄어요. 대신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비과세연금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소득공제연금 가입해야 될까요? 이게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가 아니라 나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연봉도 많고 직장도 오래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소득공제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봉도 작고 직장을 오래 못 다닐 것 같다는 소득공제연금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은 이제 흑백 논리가 아니고 본인의 재정 현황에 맞게 소득공제연금 가입할지 비과세 연금 가입할지 하는 얘기인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소득공제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연금은 연금 수령할 때 5주목 세금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비가스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소득공제연금 플러스 비가스연금을 같이 각각 분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비가스연금은 종류가 두가지다 은행이자로 불려지는 일반연금이 있고 펀드로 불려지는 변은연금이 있다. 일반연금이 좋아요? 변은연금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연금은 은행이자로 불려지고 변은연금은 펀드로 불려지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내 투자성향이 안정형이면 은 일반연금 선택. 내투장의 공격적이면 변인연금 선택 각각 선택하는 거다 자, 그리고 그건 이제 방향을 잡았다 소득공제, 나는 이제 연봉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연금 플러스 나는 공격적이니까 변인연금에서 연금저축보험 플러스 변인연금 같이 할 거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결정할 거냐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사가 50만원 갖고 왔다고 50만원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납입을 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을 설정해서 가입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변액연금 10만원, 연금연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입을 할 거다 그럼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설계사 갖고 와서 갖고 오는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게아요 그래야지만 부담 없는 금액을 해야지만 내가 연금을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 연금을 죽을 때까지 내는 게 고객 입장에서 승리하는 거고 중간에 생각하면은 보험사가 승리하는 거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했습니다 변연금 10만원 연금저축보험 10만원 그럼 가입하고 나면 끝나냐? 아닙니다 10만원 10만원만 해서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추가납입을 활용해라 을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400만원이니까 내가 내는 돈에 그 부족한 부분은 추가납입해서 연금 400만원 소공자다 받으면 되는 거고 대신 변은 연금 추가 납입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납입을 해야 된다.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가 계속 관리를 해준다.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준다. 끝났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어 정석인데 정석. 저 역시 변은 연금이랑 연금저축 보험을 같이 노후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소득,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아야 되니까 인터넷 같은 데보다 보면 비과세연금이 좋아요? 소득공제연금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신 분도 계시고 일반연금이 좋아요? 배는연금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흑백놀이라는 얘기죠. 모든 금융상품은 어, 절대적으로 나쁘고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재정현황이나 본인의 소득수준 본인의 그투자생황에 맞게 맞는게 있고 안맞는게 있다는 얘기죠. 음식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자신 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얘기.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상품 선택을 해야 되는 이게 무조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설명해드렸는데 한번 제가 말한 동영상 한번쭉 훑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변액연금을 할 거고. 연금저축 보험 변액연금 1 0만원 연금저축 보험 1 0만원할 건데, 그러면 어디 회사 할 거라 해야 되지 변액연금? 어디 회사의 연금저축 보험? 그때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제 상품에 대한 해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 노후 대비를 할 때는 방향부터 잡아라. 그 다음에 방향 잡으면 그 다음에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